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20년만에 <웃음> 아, 진짜요? <웃음> 네, 하지만 모릅니다. 제가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,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이니까. 그런가요? 럼그 예. 그러면 은 이렇게 하죠. 우리 전문가님은 조립서가 있잖아요. 네. 그걸 보고 하시고 저희는 저희만의. 그렇죠, 조립서를 예. 버리고. 조립서를 보지 않겠습니다. 예. 자, 그럼 지금부터 두근두근. 커스텀 배결 시작해볼까요? 짠. 오, 여기 뜨 것도 너무 신나. 어, 아 이거 어떻게 돼요? 어떻게 해야지? 상자좀안 상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살살 때지어아 이거. 아, 이거 너무 아까워 어 아, 어떡해 박스 찢어졌어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상했어 이거 이거 상했어요 이거 이렇게 주고 아니 지금 박스가 상했다고 지금 박스가 상했다고 자 빨리 자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가 상했다고요 박스 집에 드실 거예요?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박스 이렇게 모으다가 또 나중 가면은 자리가 없으면은 결국 버리게 됩니다. 아니시 아니시죠? 접어서 보관하다. 아 그래. 그게... 접어서 보관해야 되니까 <웃음> 기분이 안 됐네 이거는 좁다 보니까. 네자 가보기 들어가요. 진짜 진지하게 만들 거예요. 보세 깜짝 놀라, 깜짝 놀라지 마. 진짜 진짜 깜짝 놀라질 거예요. 진짜 깜짝 놀라지 마요. 진짜 깜짝 놀랄 거야. 어 약간 이제 느낌온 옵니다. 아나 네. 지금 난 지금. 나 이겼어, 내가 이겼어. 아, 저 지금. 나 이겼어, 음... 내가 이겼어, 진짜, 내가 이겼어요. 전문가님 깜짝 놀라실. 깜짝 놀랄 거야, 진짜. 이거... 이거 봐, 이거 봐. 야, 이거 이기 된다니까. 이거, 왜 이거. 안 맞지? 이거 <웃음> 안 맞네? 야, 뭐야, 안 맞아? 그저 그렇죠? 안 맞죠. <웃음>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아니, 잠깐만. <웃음> 어떻게 하지? 아, 어떻게 어떻게? 어 뭐야? 아니야, 안 될지 진짜... 주는 거예요? 예, 저 저. 에이, 그게 아, 뭐라고 해, 안 간지 어? 아, 아니네? <웃음> 어? 아니네? <웃음> 와, 진짜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데 이거. 난 아이디어 아? 생겼어 지금 방금 즉석으로 생겼어요 아이고. 자, 저는 끝났습니다! 아, 근데 아이디어 좋다 여러분, <웃음> 봐러 아, 굉장히 훈종합니다 와, 진짜! 네. 전 틀렸어요. <웃음> 아 벌써부터 그렇게 포기하지 마요. 진짜 이게 틀에 박힌 그음만 받다보니까. 맞아, 받다 맞아. 보니까. 저처럼 좀 이렇게 깡통하게어 <웃음> 아, 뭐올것 같은데 안 오냐? 응? 진짜 왔다. 저희 2분 드릴게요. 아2분씩이나아저 앉으시면 돼요. 저도요. 필요 없어요. 아, 전문가님만 뭐 지금 <웃음> 촉박한 거예요? 이게... <웃음> 전문가 진짜... 맞아요? 내공학과 다닌다고 들었는데. 난감하네. 그리고 아, 이제 끝요 <웃음> 다 먹었는지도 내려야 돼요. 각자 이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죠? 하겠습니다. 예. 손동훈 씨 어떤 거 만드셨어요? 저는 일단 크리스마스 이분을 사진을 찍은 거죠. 아.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벽난로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아, 폴라로이드. 크리스, 예, 액자처럼 아. 크리스마스 액자. 음. 기가 막히죠? 네.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에서 이분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, 너무 <웃음> <동우> 씨는. <웃음>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의 학교가 만든 또 <웃음> 이런... 동훈 씨거 우리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때요? 뭐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을 정도로 뭐 냉장고 자석으로 파는 것 중에 네. 이렇게 산타와 명패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팜어이 자! 이걸로 이제 팜어이 자! 판매를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아, 잠깐만, 잠깐만 이거왜 이래 아이고 이거 아 근데 그래도 몇점 정도 이거 판매를 해도 100점 중에 몇점 정도 주요 된다 견고함이 좀 떨어져서 100점 만점에 <웃음> 92점 드리고 정확해요 이야, 고이 점. 와. 자, 저의 작품은 아, 이건 정말 네.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. 그렇죠, 정말이죠. 이렇게 생긴 크리스마스 세트에서 계란 네. 초밥이 나와가지고. 아, 아니, 초밥만 <웃음> 있는 게 아니고, 네. 저는 이제 그 옆에 이제 겁드릴수 아, 있는. 낙교까지. 낙교와 <웃음> 저 파래. 아이디어까지 제가 인정하는데. 네. 저게 콕콕하네요. 고적, 아니, 더 이상 뭘 봐야 하는 거예요. 정수는 아, 이거는 정말 창의적인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. 100점 만점에. 백점 부리겠습니다 와 이겼어 이겼어 우와. <웃음> 이것까지 좋았는데 네. 이 접시는 솔직히 이건 좀 네. 별로죠? 작은 디테일 아까 좋아하신다고 네. 하셨는데 네. 이게... <웃음> 이게... 다 이게 그냥 너무 이런 개인적인 또 감정으로 아니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솔직히 이걸 만약 누님께서 만들었으면 이거 뽑았을걸요? 에이, 에이 아니, 그거 아니야 아니가요 괜찮아요 <웃음> 네. 지나간 어... 일에 너무 그렇게 저... 집착하지 마세요. 예. 상품이 련된 것도 아니고요. 커스텀에 해드려야... <웃음> 관련된 소전품들을 놓고 네. 오비츠 로이드들 요즘 많이 모으는데 커스텀 어... 베어브릭인데 야. 미꾸 미쿠다라다라라라라다라미쿠미쿠 미쿠 예, 미쿠...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